됐었구요. 네. 구성을 말씀드리면 현대해상 30세만기 플러스 실비보험 그리고 DB의 100세만기 무예장급형.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아, 네. 조사를 했는데 보상이 네. 나가야 네. 되는 사이 되면. 되면. 음. 어. 그러면 그 나가야 되는 보험금 플러스 음. 지연이자가 나가야 되는건데 음. 고객님들은 내가 청구한 금액이 나오면 된거구나. 라고 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호표입니다 오늘은 태아 어린이보험의 끝판왕 다시 모셨습니다 박지영 팀장님 모시고 태아보험 그리고 어린이보험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저번 달 전체적으로 좀 어땠어요? 태아 뭐 어린이 시장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냥 설계사한테 믿고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음.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결정해서 음. 설계사랑 논의하는 음. 그런 구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지영 선생님이 지금 이 태아 어린이 시장에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진 소비자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런데 그랬던 박재원 팀장님 음. 팀에서 태아보험을 포기하시겠다 음.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웃음> 이유가 네. 좀 슬퍼요 어, 저희가 태아보험을 시작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되었고 경험치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드려야 된다라는 게 저희는 좀 명확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지금 자꾸 이렇게 태아보험을 놓고 싶다라는 얘기를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떠나서 사은품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고객님들이 이제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건데 그렇죠 박람회 때도 그랬고 네 뭐, 어, 음. 베이비페어가 한창 붐이었을 때 산모교실 맘카페 하시는 초보 설계사 또는 응. 어떻게 보면 뜨내기 설계사들이 박리담매를 하기 위해서 설계는 최대한으로 부풀려놓고 거기다가 뭐 유모차, 카시트, 사은품 몇배 이런 식으로 정말 물을 많이 흐려놓은 상태였어요. 시장이 정말 안 좋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고객님들이 다른 거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손만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응. 그게 이제 한동안 평준화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줄었었는데 응.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고 거의 대부분의 설계를 온라인으로 받으시다 보니까 다시 또 사은품의 음. 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음. 저희는 사실 뜨내기 설계사들도 없고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단지 판매 목적으로 하는 설계사는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다 해드리고 상담 다 해드리고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설계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잘 관리 받으시면 다행인데 다시 연락 주시는 게 설계사가 사은품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어, 설계사한테 담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준다든지 이런 걸 오히려 다시 물어보시면서 폐지하고 재가입되나요? 이런 얘기들까지 하시는 거죠 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물론 영업직이고 판매직이긴 하지만 그냥 상품만 파는 건 아니다 보니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께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음. 저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나이 태아보험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성인보험보다 더 중요한데 그렇게 만들어간 이제 설계사들의 잘못인데 음. 그걸 또 맘카페에서 옳다커니 하고 부풀려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판매를 못하고 음. 가입을 못해 드리더라도 음. 이런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 라는 생각이 결실하게 들었어요 음. 음. 아예 상담을 안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음.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태아보험 음. 상담 전문가님들 저희가 매칭 해드릴 때 음. 상담은 다 받으시고 네. 설계안도 다 받아보시고 비교하는 음. 것도 다 받아보시고 마지막에 사은품 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사은 품안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객님도 마음 상하시고 맞아. 저희는 해드려야 되는 걸안 해드리는 것처럼 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 네. 네. 불법이고 저희가 보험연구소 하는 취지도 그렇고 음.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제대로 된 보험 전문가로서 컨설팅 해주시고 보상관리 해주시는 설계사분들 전문가로서 대접받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명이나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박정심 팀장님 또는 태아보험 전문가님들한테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사은이나 대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의를 안 주시는 게 좋고 혹여나 근데 저희 또 유료 상담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보험연구소 쪽에 유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음. 저희가 그거는 다른 거다 배제하고 설계에만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다른 곳에서 가입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음.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아보험에 대한 정보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웃음> 네. 소비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음. 저희가 태아보험 리뷰를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난달 태아보험 네, 시장은 어땠나요? 뭐 역시나 현대해상이 우세했고요. 음. 고객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 30세 만기가 1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음. 그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해를 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현대해상 30세 만기를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자잘한 담보 빼고요. 중요한 담보를 최대로 보장을 준비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 현대해상 30세 만기에 들어가는 구성을 그대로 100세 만기로 했을 때는 20만원이 넘는다라는 걸 제가 음. 말씀드렸어요. 드렸고 내가 20만원 이상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보험료 낭비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장을 줄여서 액기스로 가져가자. 내가 유지하는 데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가져가다가 나중에 보완을 하자라는 개념이었고 혹시라도 치료 이력이 나오거나 진단을 크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화산은안 받아줄지언정 현대해상은 무심사로 재개입이 가능하니까 100세까지 안전장치 다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퍼센트로 따지면 10명 중에 8분이 30세, 만기 그 다음에 그중한두분 정도는. 음. 백세만기 조합으로 가져가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르다는 거고 백세만기를 음. 가져가실 때는 30세만기 플랜에 음. 같이 넣어서 어떤 건백세 어떤 건 30세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30세만기는 태아랑 어린이 특히 어린이 시절에 병원 치료 이력이 없다거나 면역 상태가 좋다 라고 음. 하면 버려도 돼요 구성으로 따로 빼시고 음. 성인까지 쭉 가져가야 되는 거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백세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렸어요 음.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월마다 회사들이 내놓는 무해지 조건들이 달라지고 어. 담보가 달라지고 한도가 달라지고 보험료가 달라지거든요. 음.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월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DB 쪽으로 많이 음. 판매가 됐었고요. 네. 구성을 말씀드리면 현대해상 30세만기 플러스 실비보험 그리고 DB의 100세만기 무해장한 요렇게가 이제 세트 구성으로 좀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네. 그런데 2월에 대해서도 어떠냐라고 봤더니 보험료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DB가 압도적이에요. 음, 네. 네. 그런데 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무해장급형에 대한 부분은 케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장 범위가 어디가 넓으냐, 보험료는 어디가 저렴하냐, 요거를 저희가 다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고객님들께 정확하게 원하시는 방향에 지에 맞게 구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음. 가성비 측면에서 일단은 현대상이다. 왜? 30세 이후에 무심사 조건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분명히 현대상이고 음. 그다음에 30세 만기를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이유는 가성비 높은 거, 음. 가격은 싼데 음. 보장은 좀 충분히 음, 최대로. 최대로 가져가고 싶다 라고 음.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하지만 납입 여력이 충분하시고 음. 우리 아이한테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써도 상관없다 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길게 음. 아0 0세로 풀로 준비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정말 그 정도 여력이 있으시면은 이 보험료는 30세 만기도 해지환급금이 제로 무해지급형도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여력이 되세요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뭔가를 준비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비용을 세이브 하셔서 종신보험 종신보험 좋죠. 연금보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안정성도 확보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 리가 없고 원금 네, 그렇죠. 무조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30세 플러스 무해지급형 100세 플러스 종신보험본인종신보험 그렇죠, 그렇죠. 내지는 엄마나, 배우자 아빠. 그러면 퍼펙트 하죠. 그렇죠. 음.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들의 컨설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음. 아울러서 안내해드릴 수 있는 쪽을 만나셔야지 음. 요거는요 설계사, 요거는요 설계사 이렇게 쫓아다니시다 보면 고객님도 헷갈리고 정보도 음. 혼란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2월달에 음. 2월달 추천해 주실 수 있는 태아보험 좀 눈여겨봐야 될 태아보험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 진짜 현대상이뭐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웃음> 또현대해요 어쩔,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안 변했다. 안 변할 것 회사들이 같아요. 회사들이 퇴아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걸 많이 들고 나와요. 그런데 고객님들은 담보명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약관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 약관을 모르고 그냥 어디가 좋다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아쉽고 약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현대상을 따라갈 수가 없고 통보 시스템. 그쵸. 그러니까 저희한테 태어본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청구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은 정말 단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무해장급형으로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 다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음.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만큼은 DB 그 다음에 나는 한 회사로 무조건 하겠다는 라 고객님도 계세요. 그런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없고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거에서 고객님이 조율하실 수 있어요. DB, 현대회사, 그 다음에 요새 가장 이제 떠오르고 있는 KB KB. 저희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2021년 주목해야 될 회사 어, KB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음, 음. 보험료를 또 많이 다운 시켰어요. 보험료가 얼추 d b 손해보험 비슷해지거나 좀더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음. KB도 알고 계시겠지만 음. 대형 사고, 지급률 좋고, 처리 속도 빠르거든요.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DB, 음. 현대, KB 순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고객님 보시고 고객님한테 딱 음. 걸로 가시면 뭐 문제 되실 거 전혀 관리 어차피 다 설계사들이 한꺼번에 해 드릴 거고 음. 네. 뭐 여기서 한 가지 더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아까 보상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음. 보상 서비스 저는 사실 보험 전문가의 핵심은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급하는 절차가 이제 청구서를 음. 접수를 하면 보상과 직원이 배정이 되면 이제 3 영업일 이내에 음.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약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3영업일 안에 혹시라도 지급이 안되면 응. 이제 보상과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님한테 서류를 더 추가로 요청을 네. 하거나 이런 이제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되고 계속 지지부진 길어지거나 보상과 직원이 계속 테크를 걸고 넘어가거나 응. 조사를 했는데 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되면. 응. 어. 그러면 그 나가야 되는 보험금 플러스 응. 지연이자가 나가야 되는 건데 응. 고객님들은 내가 청구한 금액이 나오면 된거 그 감사합니다 이런거죠. 네, 네. 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네 어. 약간 이런거죠. 어, 드디어 받았구나 어. 라고 이제 안도를 하시는데 만약에 지연이 되면 일단 저희는 먼저 저희가 고객님께 확인을 드려요. 어. 그리고 보상과 직원과 저희가 대신 응대를 음, 해서 확인을 해드리죠. 사실 관리가 없다면 음. 전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인 거고 음. 또 감기로 폐렴으로 전이가 돼서 고객님들께서 영수증이 엄청 많으실 음. 수 있는데 그쵸. 그런 경우에는 매퇴차가 누락이 되는 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통으로 입금이 되니까 음. 어나 그냥 다 맞아요.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 3회차가 누락이 된 음.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응대를 하면은 다시 한번 재정산을 해서 지급이 나와요. 음. 그런 부분도 관리죠. 고객님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팁 드릴게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내 사정을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시작부터 네. 그렇게 맡겨주시는 게 가장 네. 안전하시죠.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Oh. <music>